금하 금하 근데 왜 만날 때마다 머리가 점점 짧아지는 거야? <웃음> 저기요! 네. 좀 오시겠어요? 네! 아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물 스트리머 원 미나라고 합니다. 아니 머리가 안 잘렸어! 얘들아 이걸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?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러고 지냈어? 반대쪽 괜찮아? 얘들아, 아너 정말 너무너무 놀 e 어 h i l d r e n t h 이 y a <웃음> 왜 e 래왜 l the s 나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? to go to t 끝이야. o u 이이 끝이야. 없잖아 머리가. 아니. to t h 봐 house. I'm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안 잘린 게 커튼을 못할수 있어 근데 안 잘리면 안 되거든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네. 6만 원을 받고 온거 아니냐는데? 주고 왔습니다 네. 아 주고 왔다 반대쪽 볼까? 아 근데 일단 선이 말이 안 돼요 이런 선이 사실 여기를 안 잘랐어 어, 어 잠깐 어? 내가 충격 먹은 건 이게 아니야 들여치잖아 얘들아 그러면 너무 깊게 쳐가지고 안에 머리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너무 수술 깊게 친거 같아 답이 안 보여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지? 감이 안 보여 진짜. 내일 입대하냐고? <웃음> 있잖아. 보통은 가위를 잡기 전에 아 어디부터 잘라야 되는 데 감이 오거든. 감이 안 서. 나 모르겠어. 나나위험할줄 모를 것 같아 지금. 감이 안 와.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? 뜯긴 거냐고요? 2만원 주고 잘라본다. 만원 뜯겼죠? 오오오오오를 하? 어? 지금 답이 안 보이니까 일단 목을 잘라준 목을 자른다고요? 목에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목선을 드러나게끔 노출을 시킬 거예요 볼까? 오! 얘들아 괜찮다 카메라를 보니까 어? 어쩜 이게 맞을지? 너? 짧게 잘린 내 머리가 됐잖아 한 번만 더내 앞에서 이렇게 나타잖아. 너랑 나랑 그 연애 몇 가지야. 지 <웃음> 오! 뒷머리는 감이 오고 있어. 자르다 보니까 감이 오네. 완벽해. 자 이제 왼쪽 자를게요. 이게 쇼커트가 여자가 되게 엄청 어렵거든요.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라주는 게 나. 차라리. 근데 얘네들은 끝쪽이 뭉툭한 많이 쁘니까 블레이드 칼 가져와서 그대로. 굿. 예쁘죠 질감 여러분들. 방금 여러분들 귀에 넣고 잘랐잖아요. 그리고 나서 안 잘린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. 이제 요거를 넘기면 길이가 여기 예쁘게 맞춰서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 끝났고. 앞머리 길어 어때 지금?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이게, 주,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교수님 뭐라는지 아냐? 내 유튜브 보시고는 응. 야, 내 이름 성준이거든요? 응. 성준아 네 유튜브에는 왜 다들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<웃음> 뭐 그렇게 제보를 해주시는 거야?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대 사람들을 <웃음> 도대체 그런 분들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나는 거니자여기서그 <웃음> 아시죠? 응. 남자 설레게 하는 거귀한번딱 뽑아주세요 어, 이게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게이네 이거, 이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인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 우와 야 이게 되네? 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선물로요? 이 분이 발레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케이 자, 여튼 여러분들 오늘 잠깐이었지만 다줘서 고맙고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할게 고마워, 안녕, 빠이빠이